우리 일하다가 보면 응. 그 있잖아 그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하나씩 얘기해보내보세요 여러 개 하면 안 돼요? <웃음> 저는 사실 여기서 일하면서 처음 이제 어. 알게 된 여자들의 그런 심리였는데 네. 친구 두 분이 오셨어요 멀리서 이제 사시는 고객님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원장님 상담을 한 다음에 제가 이제 마무리 상담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 한 분이 계속 통화를 복도에서 하시면서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응. 같이 상담 들으시려고 네. 여자분들끼리는 원래 서로 이제 같이 공 친한 친구끼리 음. 다 공유를 하니까 음. 그래서 같이 와서 한 번에 다 같이 얘기를 하려고 비용도 같이 조절해 드리고 하려고 한참 기다렸는데 계속 안 들어오세요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이제 먼저 한 고객님 먼저 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음 고객님을 이제 해 드렸는데 고객님이 이제 따로 하는 얘기가 사실 처음에 그 친구가 있어서 얘기 못 했는데 저 코도 재수술이고 친구들 아무도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음.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<웃음> 근데 그거 우리 빌비재 너무, 너무 너무 많다. 음. 그것이 근데 저희가 사실 첫 수술이랑 재수술이랑 이제 음. 비용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 난이도도 좀 달라지고 음. 그래서 이제 더 추천드려야 되는 부분들도 달라지고 하는데 친구 있어서 사실 꼭 재수신 것도 말 못했고요 뭐 가슴 상담 받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<목소리> 하잖아요 어, 맞아, 맞아, 그러니까 어. 친구 앞에서 그 얘기를 못한 거예요 음, 음, 아무리 음, 친한 친구도 음, 어, 맞아. 아또 아, 여자친구들끼리 또 오픈하는 딱분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같이 공유를 하는데 이 부분은 또 따로 자기만 하고 싶은? 진짜 상 실제 상담을 하다 보잖아 그러면 자매들도 그래 음. 자매들도 언니 동생이 왔는데 둘 상담하러 왔어 각자 따로 전화 온다? 나007 찍었잖니? 며칠 전에? 저희 스타팀 저희 언니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언니는 제 동생 한테 절대 얘기해주 사람 서로 경쟁하고 나서 제기억제어 힘들었어 아, 그날 공교롭게 동생은 예약을 해서 왔어 언니는 예약을 안고 갑자기, 아, 맞아, 갑자기 왔어 오, 그래서 내가 아, 그 서로 어, 절대 어, 얘기하지 모르게 말했잖아. 해줘야 되는데 그래. 나007 찍었잖니? 이번실 이쪽 회복실로 환자 따로따로 분류해가지고 어 맞아 그, 그러니까 이게 자매들도 그래요 자매, 어쩔 수 자매들끼리도 <웃음> 그 이쁨을 되게 그거를 질투한다 그럼 나도 이 뭐, 일을 그래. 하면서 나도 계속 어 그러나? 서로 예뻐지기 위해서 공유하잖아 공유하면서도 근데. 일부분은 꼭 그렇게 아니, 공유 안하는 부분 아까 친구들 사이도 근데 뭐. 자매들도 그래요 맞아. 나 여기 처음 입사하는데 우리 여기 페이스란 성형과 되게 재밌는 점 뭔지 알아? 예전에 그래서 템프로 그 비슷한 걸 뭐라고 그래 템프로의 그 고급의 언니들 우리 왜 그러잖아요 그러잖아. 볼... 그 언니들 저런 언니들 저런 저걔 저보다 못생겼는데요 걔가 여기서 수술하고요 에이스 됐대요 뭐 에이스 그건 모르겠고 연봉이 5천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 언니 수술 뭐뭐 했어요 그 똑같이 해주세요. 아뭐뭐뭐 아, 뭐, 뭐, 뭐, 언니 뭐 해주세요. 그 언니가 한 원장님으로 해주세요. 뭐, 어, 이런 뭐 음, 그런 거뭐 되게. 근데 진짜. 저는 이런 비싼 게뭐 이렇게 은근 많잖아요. 은근 음. 많은데, 그러니까 뭐 이제 이름을 바꿔. 바꿔서 면서 자꾸 다른 일을 말하는 거지 아 말씀... 그냥... 이게 차자도 안 아, 나오는 거죠. 어놀이로안 되는 게 이제 다 지금 실명제잖아. 아, 그쵸? 수술 실명제. 실명도는... 예전에는 감염이 통할 때가 있었는데, 뭐, 그러니까 그런 경우 어 자기가 이제 윤곽한 것까진 말을 했는데 양악한 거 어, 말을 맞아. 안 하더라고요. 맞아, 맞아, 맞아. 하나를 자꾸 빼면 수술 아, 만약 에 다섯 참... 개를 했다, 그러면 세 개는 두 개가 남면 그분이 원래 이제 수술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좀 이쁘게 꾸미고 다닌다 했는데 가방 자체가 바뀐 거예요 차를 끌고 오시고 가방이 벌킥백이신 거 달라지네 왜 클래스가 갑자기 저렇게 업그레이드가 데 근데, 근데 뿌듯해요 나 잘되면 저도 좋죠 맞아.